카비 도무 지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아씨 한마리 탔다 한마리 탔어 상관 없어요 근데 미니 아까 하나 먹어서 아! 나이스 근데 내가 마절 들고와서 이 사람 왜 라인을 밀지? 무슨 생각일까? 무슨 생각일까? 근거리를 놓쳐가지고. 검? 검이 뭐예요? 처음 보는데? 처음 듣는, 는 얘기인데. 보통 한대 맞으면은, 이득일까보네. 엉덩이 안찍으면 다이브 집니다. 엉덩이 좋았나보네. 쟤 이건 랩으로? 깜짝이야 죽고 갈맞네 리 아니야 블라디 그래도 잘하면은 이겨 블라디가 나 옛날에 그 누구였지? 프로즌 옛날 롱주 미드라이너 옛날 롱주 진짜 옛날 롱주 1시즌 미드라이너 제가 한, 한창 다 따기 시절에 플레드 들고 블라디도 털렸어요 어어? 통알? 보장가왜 하나밖에 안 들고 왔지 3개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아야, 잘 먹고. <웃음> <웃음> 어, 안쓰네, 운동 이 여기까지. 어, 근데? 이거 어, 이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 이 가죠. 꿈과 희망의 나라. 소환사 협곡 아니겠어요. 진짜 리얼 꿈과 희망의 나라. 꿈과 희망만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이무이지기 때문에 이이라이이벽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거좋거든요이인이라이약이약이상이인적인이인이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 나는 경험치만 먹고 쟤는 경험치도 못먹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수 개체 수 관리 좀하시다 대포는 먹으면 안되죠 오이 오이 진정해 진정 아그 정리하고 왔어요, 딸. 어, 아니 너무 좋아요. 얘는 그냥 블라디는 다른 라인 로밍 갈 것도 없이 얘만 죽이면 돼요. 아이브압박에서못 나오네. 터 나오죠? 많이 아, 아, 터졌고. 아, 탔대곧 파야. 아, 좋은데 되게 잘 주네? 땡스. 야, 이거. 미안하다, 좀. 나 이제 왔어, 미안 아, 아! 아, 안 돼. 이거 대포 못 먹었으니까 블라이 잡아야겠다. 이번엔 잡았다. 진짜, 얘 울었다, 울었어. 어? 살 거야. 블라디 탈주한다 빨리 바텀 밀고 올라와라 얘들아 아, 얘들 센스가 없어 안녕 나는 살보라고 해너 이름은 무엇이니 이건 맞더라도 밀자 안 비비네 와서 피좀깎다가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 블라디 와서 피좀깎다가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 교육된 거야 지금 계속 다이브 당하니까 문당 CS 3개야. 아니 3개래. 어, 아, 3개네. 이거는? 개사이코 박인호. 이블링 현재. 이블링 현재 오졌다. 거의 매팩인데? 이 정도면? 그치? 아, 근데 부 너무 미안하다, 이제 슬슬. 아 이만큼 괴롭혔으면저 사람도 다시는 블라디선를안 할거야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해도 한번 실수해가지고 이블린이나 블라디한테 죽잖아요? 그러면 쟤네 레벨이 갑자기 1위가 되면서 템이 하나가 나와버려서 쟤네들이 캐냐거든 조심해야돼 진짜 조심해야돼 요와 야소 스킨 이쁘다 진짜. <놀람> <놀람> 지금 이불 니 꿈이 있는데, 제... 네, 네 거기까지만 해. 아니, 힘들 이건 제가 아래쪽을 쏠리면은 위쪽에서 애들이 덮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저는 주, 죽, 죽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타이 흠없지. 너무 설쳤어. 어, 아, 근데 이블린이 타밍이 좀 됐네? 몰랐는데. 가세요. 아, 네. 던졌으면 죽어야지. 어? 네. 죽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다고 쿼드라랑 트리플이 좋아진다고. 다 음. e 없을 때야, 돼어어가 붙어 놨어. 쟤가 붙어 놨어. 쟤가 붙어 놨 서영이는 끝까지 들어가요아 형들 나 대신 대답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진짜 사랑해 여기 하나 서 봐가지고 피해주고 얘들 바텀 쪽으로 굴려 아 근데 아픈데? 좀, 좀 아픈데? 아니 저 바텀 가져와 얘들아 힐사 해야지 그거 5대5 할거야? 떨어지면 안 되어서 아나 피해 없네 가지고 이걸 집에 가려고 그러네 나노나노나노아 우리 바다용이 없어 근데. 난 아, 응. 수치가 있으니까. 최대한. <목소리> 끝났는데?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우, 나잘 풀었다. 굿. 이글린이 나 죽이러 올텐데, 안훈나